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공식 베이스를 나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뭐 공식 베이스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세달두달 달 전에 잠깐 PVE 공식 PVE 서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인터뷰 영상에서도 나오셨던 용당 님한테 용당 님이 저보면서 에버레이션 베이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좀 이제 pv 가 지겨워져서 잘안 들어오다 보니까 베이스 관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무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베이스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뭐파로들 여기. 대디들 이렇게 있고 대디에는 자원들도 철들 좀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캐논 것들이 좀 있고 용당님이 좀 남겨주신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아직 좀 자원들이 있고 솔직히 말을 하면 여기 원래 공룡들이 좀 있었거든요. 용당님이 보시면 좀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좀 살아있네요 그래도 공룡이 아유, 다행히 공룡이 좀 살아있네 그래고 원래 좀좀 좀 많았었는데 이거 보시면 좀 죽었습니다 네, 제가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어, 여기 pve 공식 pve 파밍 에버레이션 베이스를 이렇게 좀 나눔을 하려고 하고 어, 여기 원래 스트라이더도 아, <웃음> 좀 있었는데 네 이거 제일 싫습니다 pve 를 하고 계시다면 에버레이션 베이스 이런 파밍 베이스가 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인증 절차 네, 당첨되시면 어, 당연히 인증, 구독 인증 할 거고요. 댓글에 어,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힘들고 예, 링크가 안 남더라고요. 그래서 디코 관련돼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원래 디코가 뭐제 걸로 치면 데니스 샵? 땡땡땡땡이면 뭐, 그 가운데 샵을 빼고 데니스 슬래시로 해가지고 느낌표, 뭐 물결 뭐 그런식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디코 아이디처럼 남겨주시면 당첨되시는 분한테 제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약간 사연같은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왜이 베이스를 받아야 되는지 뭐 공식 피부 일을 하는데 너무 빡세다던가 어, 이런 베이스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뉴비분들이 거의 뉴비분들 당첨 확률이 좀 높습니다. 이번에는 룰렛으로 돌리진 않을 거고요. 약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으신 분한테 이렇게 넘겨드리려고 합니다. 괜히 또 잘하시는 분이 받아가지고 저처럼 또좀 썩히면 좀 그러니까요. 음식들 좀 있고 <웃음> 키볼 좀 있고요. 테크 슈트랑 갑바 등등 좀 있고 여기는 무기류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 스킨들 뭐 이거 스킨은 뭐 버리셔도 되고 채찍 같은 것도 있습니다. 또 가죽, 크리스탈 뭐 등등 자원 수에 여긴 건축물들 이렇게 좀 남아 있어요.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이벤트를 할수 있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뵈요 안녕